질문을 되게 정리를 그래도 잘 하셔가지고 네, 주셨어요. 설계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인 것 같고, 음. 어느 회사인지 궁금하긴 하지만. 음. <웃음> 그래서 자 아, 그러면 이제 네. 시작을 할까요, 네. 자, 네. 안녕하세요 n 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희찬 형과 함께 그 질문 구독자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아 제가 질문을 보냈죠 형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웃음> 답장이 없었어요. 그 다음날 이제 장문에 이제 카카오톡 그 음. 답장을 주셨죠. 아예 토네 아직 연휴 막 기간이 그래가지고. 네. 사실 집에 있으면 거의 핸드폰에 애들이 갖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도. 그리고, 네. 네. 그리고 뭐가 네.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확인을 안한걸 수도 있어 가끔. 네. <웃음> <웃음>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서 와 지, 네. 질문이 뭐 엄청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음. 사실은 겪었던 그런 뭐랄까 회사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도 있던 것 같아서 음.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뭐 뭔가 뭐 답변에 대한 뭐 정답을 드린다기 보다는 그냥 제 생각을 예, 네. 공유한다는 맞아요.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모르는 상황들도 음. 있는 거고 또 정확하게 어떤 뭐 뭐랄까요 뭐 답변이 될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게 실질적으로 예, 확실하게 그 상황에서 활용될 음. 수 있는 답변 그 솔루션일지는 또 모르는 얘기기 때문에 음, 자 그럼 한번 이렇게 네. 시작을 해보죠. 뭐 하, 질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이 형이랑 저랑 나눠서 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패러그랩을 보면 이제 코딩에 관한 질문 그죠그 네. 다음에 그 다음 다음부터는 이제 빔에 대한 부분들이 한세 개? 네. 개 정도 이렇게 패러그랩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커리어에 관한 질문을 주셨죠. 그게 바디가 네, 3개 정도? 본인이 최근에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시작을 해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한국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큰이나 빔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거 어떻게 앞으로 향후 이렇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희도 저도 마찬가지고 뭐다 크게 막 그런 부분에서 뭔가가 여기는 되게 정착됐고 뭔가가 되게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여전히 되게 어떤 부분들은 모호할 수도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매김을 할수 있을 기회가 더 많은 부분도 사실은 있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그만큼 자기가 어떤 부분으로 가고자 하는 게 확실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할수 더 있는 길이 열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네. 매니저라는 것 자체가, 네. 사실, 그 스콥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매니징이라는 거를 두 가지의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어떤 그룹을 하나를 매니징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음. 또 한편에서, 뭐, 흔히 말해서는 빔 매니저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그 매니지먼은, 뭐, 어떤 하나의 조직을 그 관, 관장하는 그런 매니지먼 개념보다, 어떤 그 안에 들어가는 흔히 말하는 빔 데이터를 매니지먼다는 음. 한다는 것 때문에, 매니저라는 타이틀이 걸릴 수, 걸릴 수 있는. 그럼 질문을 약간 바꾸면 그 네. 데이터가 네. 일반적으로 아 이런 이런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달릴 수 있지만 네. 어떤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아니면 무슨 우리가 디자인하는 어떤 특징에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 필드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렇죠. 확대될 네. 수도 그거는, 있고, 예. 그거는 부분들이. 뭐, 예. 어떤 뭐뭘 우리가 말 그대로 음. 납품을 하느냐, 한국식 표현으로 뭘 납품을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사실은 그 프로젝트의 페이스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설계 특히나 건축 설계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는 거의 빔 매니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에서 거의 그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드래프팅 하시던 어떤 그분들이 하시던 역할에 상당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데이터 매니징 지 이전에 말 그대로 이제 도면을 그리는 거뭐 그게 또 여기 질문도 있다가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뭐 라인 타입이랑 뭐 여러가지 레이어나 이런거 하나 그런거 부분들 얘기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도면을 갖다 생산하는 거에 대한 책임 자체도 어느정도 아마 본인이 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분에서 기존의 어떤 그 CAD 베이스, r e 베이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그런 뭐 테크니컬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 있을 것 같고 되게 다양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음. 뭐 여러가지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때 그때마다 말 그대로 도면 자체를 QC를 해야 되는 순간도 있고, 왜냐면 그게 어쨌든 이 인더스트리에서 QC가 뭐예요? 그냥 퀄러리컨 퀄리티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말 그대로 뭐 여러 가지 3D 데이터랑 데이터베이스들은 사실 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음. 보여지는 부분들이 만약에 2D 형태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도면 형태로 만약에 나온다, 음. 그러면 당연히 그 아웃풋에 대한 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게 음. 과연 정확한 어떤 데이터 정보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느냐 이제 그런 걸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럼 여기 이제 주신 질문들 좀 약간 디테일한 네. 부분들이 네.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실제 미국의 빔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소에서는 네. 모든 구성원들이 캐드가 아닌 래빗이나 아키캐드 등으로 서, 사용해서 설명하는지 음... 되게... 그저 처음에 이제 거, 설계사 처음 들어갔을 때그 SM 음. 들어갔을 때 2007년 이럴 때 그 때만 하더라도, 레빗이 이제 처음, 레빗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처음 이제 한번 써볼까? 음. 그리고 뭐, 뭐, 그럴 시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레빗이 상당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쵸. 뭐, 뭐 문제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엔 되게 2D를 그리는 데 포커싱이 되어 있던 음.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 전, 제스, 그, 그 전까지가, 뭐, 지금도 어느 쪽, 당연, 어느 부분 마찬가지지만, 음. 2D 드로잉을 그리는 거에 모든 게다 포커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레빗에서의 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CAD랑 음. 비교를 했을 때, 레빗이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네, 없네? 아니면 뭐 이런 게, 뭐 약간 거기서 뒷부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뭐 라인의 선후관계, 뭐 라인의 뭐 예를 들어 뭐 대쉬가 어떻게 되고, 그거에 대한 음. 라인 프로퍼티가 어떻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도 엄청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음. 말 그대로 3D 모델을 갖다가 원칙적으로 따지면 3D 데이터를 빌드업을 하면 거기서 뭐 플랜이나 섹션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실제 섹션을 잘랐을 때 그거에 대한 뭐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 드로잉이 뭐 여러 가지 라인 컨트롤이 잘안된다던가 그럼 아니, 형이 네. 봤을 때는 지금 2020년이죠. 네. 2020년에 그 미국의 뭐빔 설계, 그러니까 대형 설계 사무소에서 그 주로 사용하는 툴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추측하세요? 가장, 가장 많은 포션은 레빗을 쓰죠. 근데 솔직히 음. 여기서 캐드 말씀하시는 거 얘기하면 솔직히 지금도 캐드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음. 뭐 많이 쓴다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따지면 되게 조금, 되게 엄청 작은 부분이죠. 근데도 음. 제가 많이 쓴다는 표현은 그 경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프로젝트 상황별로도 다를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가장 아마 한국에서도 대부분 그렇고 여기서도 가장 캐드를 많이 쓴다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디테일 드로잉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음, 많이 할 거예요. 그냥 그렇죠. 어차피 3D 모델에서 그거를 3D 데이터로 어차피 그까지 그렇게 모델링을 하지 않는 경우에 결국은 이제 뭐 그거에 대한 베이스 프로파일에다가 하든 아니면 따로 아예 그냥 드래프트 뷰를 만들든 해가지고 2D 드로잉을 만드는데 레빗에서도 2D 드로잉을 그릴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은 음. 과거에 있는 캐드 파일들의 이미 그 만들어져 있는 것들 자기는 라이프로리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링클리 시킨다든가 아니면 음. 임포트를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여전히 캐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좋은 업데이트 하기도 하죠 음. 그래서 그 이어서 음. 이제 질문 주신 게 일부 프로세스에서만 네. 관련 팀이 전담을 하는지 실제 회사에서 어떤 작업들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작업하는지 궁금합니다 음. 그래서 빔 매니저 역할이 궁금합니다 근데 이빔 매니저가 디자인이나 공간 계획 같은 거에 참여하는지 아니면 실시프로세스라든지 공사나 비용 관련된 거를 주로 딜링하는지 네뭐 음. 저도 몇 가지 그일 하면서 메모를 해왔는데 그 음. 얘기를 다 한꺼번에 한 문장을 하긴좀어렵울 같고 앞에 그 캐드 부분 잠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네네. 사실 진짜 현실적으로 여기서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부분 중에 당연히 이제 이쪽에서 설계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 본인들도 보셨을 때 상당 부분은 r e v 으로 진행되지만 아직도 CAD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게 CAD나 뭐 죄송 라이너도 많이 쓰지 않나요? CAD 라이너 스케치업? 아니 뭐 이제 모델 디자인하고 그런데 있어서야 당연히 라이너 스케치업이 됐든 아니면 그 이후에 프로그램이 됐든 뭐 그거는 d 뭐, 단계에서는 예. 뭐 그건 s d 단계가 아니라 뭐 3D를 만드는 개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CAD와 r e v i 은 2D 드로잉을 만드는데 포커싱이 음. 되어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렇기 때문에 캐드 아까 여기도 말씀드렸 여기 똑그 아마 질문에도 나왔지만 지금도 예를 들어 만약에 아키텍이 있고 엔지니어가 있으면 서로 간에 이제 인포메이션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음. 가장 베스트는 랩비시 됐든 뭐가 됐든 3d 모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그걸 일종의 우리가 표현하기로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거기다가 엔지니어링 뭔가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아키텍처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백그라운드로 표현하는데 그, 여전히 2D 드로잉이 일단은 납품 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3D로 레퍼런스를 받기도 하지만 네. 2D 백그라운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2D 백그라운드를 요구한다는 건 캐드 d w g 폼에서 원하는 건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질문하신 분 말씀하, 말씀하신 것처럼 아키텍 엔지니어한테 백그라운드를 보내야 될때 DWG도 보내려면 말 그대로 레빈 모델 프로젝이면 그걸 갖다가 뭐 쉐트 파일에서든 모두 DWG를 x 익스포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익스포트 네. 할때 그게 내가 원하는 2D 드로잉 DWG 포맷으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없다고 말할 수, 는 없어요. 왜냐면 솔직한 얘기로 그거, 그게 나올 수, 나올 수 없다라고 하고 뭔가 힘들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 레빗에서의 스탠다드, 뭐 세팅되어 있는 셋업, 셋업, 뭐 여러, 여러 가지 그런 뭐 프로퍼티가 됐든 아니 여러 가지 그런 그 세팅들이 CAD 세팅이랑 정확하게 이렇게 1대1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전, 뭐 이건 사실은 또 예전 얘기, 예전 얘기기도 하지만 지금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예를 들어 SOM이 있을 때, 랩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을 때, 랩이 모델을 갖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DW를 바꿔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근데 그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어요. 뭐 단순하게 백그라운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만 하더라도 랩이스에서 드로잉 제너레이션 할 때,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그리고 뭐 하나 하려면 뭐가 막 갑자기 라인 타입이 바뀌고, 이미 작업했는데, 모델 닫았다 열면 또다 바뀌고.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정말 아키텍, 일반 캐드만. 아키텍 사이드에서 일을, 작업을 한다고 봤을 때 너무 복잡한 게 많아서 중간에 말 그대로 레빗으로 가다 캐드로 가는 경우도 많고. 음. 그런 경우도 생겨요, 사실은. 음. 음. 이제 뭔가, 그래서 뭐, 뭐, 엘리베이션만 레빗에서 만들고 모든 걸 캐드에서 만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에요 음. 지금은 사실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 거예요. 음. 근데 그때 당시 막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질문 중에 이제 뭐, 익스포트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래빗을 캐드 특히나 이제 2d 베이스 단순하게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 캐드로 DWG 포맷 하는 것도 딴얘기예요그 얘기도 또 한참 하는 얘기가 많은데 응. 왜냐면 아예 그서피스나 이런게 다른 다른 또 그런 포맷이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만약에 2d 베이스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스탠다드에 맞는 2 d 를 변환하기 위해서 뭐 이거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 저희가 했던 방법은 기존에 있는 CAD 스탠다드가 있잖아요. 음흠. 레이어 이름이 있고, 레이어 컬러가 있고 그거에 음흠. 따라서 라인 타입과 라인 웨이트랑 여러가지 다 관련된 그런 프로퍼티들을 다 XML 그... 말 그대로 그 작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약간 데이터베이스화 시켰어요. 음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Wabit에서 말 그대로 이제 DWG 2D로 2, 2D sheet에서 익스포트를 시킨 다음에 음흠. 그거 레빗에 있는 프로퍼티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뭐 그게 뭐레빗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아이덴티피케이션 정보가 있으니까 음. 그걸 뭐 패밀리가 됐든 패밀리 타입 이 됐든 그 안에 여러 가지 라인 타입이 됐든 아니면 레빗에서도 익스포트 할수 있는 그런 그 세팅이 있거든요 캐 a d 익스포트 할때 근데 그걸 갖다가 익스포트를 하고 캐드로 들어와 가지고 그 xml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드레스업을 하는 그런 스크립팅이 있었어요 음흠. 그래가지고 캐드로 들어온 다음에 그 xml 다시 드레스업 해가지고 음흠. 다시 우리 회사 스탠다드로 맞추는 방법 음흠. 근데 사실 이것도 문제는 여기서 말씀 아까 뭐그 질문이 좀 있었지만 뭐 여러가지 끊어진 선을 갖다 이어주고 이런 건 못하고 사실 그때 당시 그 xml 베이스의 스크립트는 레이어랑 레이어 말 그대로 이제 프로퍼티나 뭐 이런 것들을 매칭해 주는 거 음흠. 이제 그거를 갖다가 해 주, 했던 스크립트였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러가지 그런 보안책들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솔직히 그거를 뭐 이게 방법인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이렇게 해보세라 요 하기도 지금 은좀 솔직히 좀 그러한 게 그게 뭔가 되게 약간 그 속된 말로 언발의 오줌 넣기 식으로 했던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음. 가장 근데 좋은 거는 음. 시작할 그 하나하나 작은 부분부터 한번 이렇게 컨버전을 해 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나 어떤 지오메트리가 유난히 선이 끊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뭔가 이렇게 뭐 어떤 뭐 파이프가 가다가 곡면이 만들어지는데 플랜에서 이거 잘랐단 말이에요. 음. 근데 예를 들어 직선 파이프 부분은 선이 잘 나와. 근데 곡면으로 들어간 부분은 이결국 지오메트리 움직일 수도 있는데 곡면을 갖다가 커팅했을 때 당연히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클로즈되 있는 라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예를 들어 컨벌전 할때 그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음. 뭔가 여러 가지 그런 안 보이는 뭔가 예측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해볼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 공면을 갖다가 만약에 Revit에서 뭐, 막, 막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제 그렇게 작업 을 많이 하지만 Rhino에서 만약에 3D 지오메트리 만들었어요. 그걸 갖다가 Revit에다가 그냥 말 그대로 뭐 SAT, SAT 파일, SAT, SAT 포맷이든 뭐든 그냥 인포스해가지고 Revit에서 그냥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음. 그럴 경우에는 지오메트리 그 속성 타입 타입에 따라서 어쩔 때는 라인이 잘려서 나오는데 어쩔 때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음. 그, 기, 그, 인폴때에 있는 서페이스가 과연 어떤 형태의 서페이스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솔직한 얘기로 저도 이젠 2D 드로잉 관련돼가지고 웬만하면 인벌브를 잘안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뭔가, 얼티메탈 솔루션은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결국은 원인을 찾되, 그 원인이 되게 똑같이 반복되는 원인인지.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쉽게 그걸 피그라할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 들으면서 네. 그러니까 제 사이드에 네, 생각했던 네. 거는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네. 그 이제 시, 흔히 얘기하는 그 지오, 지오메트리 엔진들 있잖아요. 네. 뭐레빗이면레빗뭐 캐드면 캐드 그 지오메트리 엔진에서 이제 이렇게 지오메트리 관련된 부분은 풀어야 될것 같고 왜냐면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를 네. 쓰니까 그 하드콘 그... 그, 그 아, 뭐라 설명해야 되지? 걔네가 자체적으로 쓰는 엔진 안에서 뭐 커팅을 하거나 아니면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애매한 그런 거에서도 라인들이 좀 클리어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엔진들이 좋아지는 게 일단 기본적인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아웃 오브 컨트롤이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죠 네. 프로그램이 좋아지면 이제 가능하겠죠 가령 라이노 같은 케이스도 보면 맥2d 같은 경우도 점점 좋아지잖아요 블리온도 점점 좋아지거든요 3ds max도 마찬가지고 지오모틸프로블램이잖아요 결국에는 그치. 네, 그래서 그저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좋아질수록 점점 풀릴 것 같고, 또 리포트도 많이 할거 아니에요? 버그를. 그러니까 점점 좋아졌어요. 과거보다 네. 아까 그런 식의 뭔가 라인이 잘못, 잘못되는 경우, 특히나 레비트, 음. 캐드는 많이 좋아지고, 근데 여전히 막얼투당투 하는 문제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저쪽에 뿐만이 네.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어노테이션이, 텍스트가, 원래는 음. 예를 들어, 애, 뭐, 말 그대로 이제, 인디케이션 라인이, 애, 애그 화살표가 뭐 정확하게 딱 달려있었는데, 그게 뭐, 음. 레비트에서는 예를 들어, 뭐, 또 마찬가지에요. 이쪽으로 음. 가든 저쪽으로 가든. 음. 정확하게 달려 있었는데, 얘가 컨버전하고 나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데가 있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를 근데... 개발하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많아요. 이제, 에지케이스라 그러거든요, 네. 주로. 그러니까, CA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뒷단에서 돌고, 마우스에서 어디서 어떤 걸 클릭해갖고, 지금 화면에 있는 어떤 지오메트를 어떻게 모디파일지 모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피처를 개발할 때, 아, 이렇게 될 거야 해서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넣고, 그것도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지만, 항상 그에지 케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다가 아, 이거 문제가 있네 계속 리포트를 하고 계속 그런 케이스를 다뤄내면서 마치 어린 아이 키우듯이 처음에 딱 나면은 아무것도 못하, 못하잖아요. 네. 동물이잖아요. 동물 그냥 먹고 싸고 자고 근데 계속 키워나가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그런 이제 형이 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QC 같은 퀄리티 컨트롤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있죠. 그래서 그런 식의 뭐트리인지 시간이나면 지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도 생각나는 건두 네네네네 번째로는 네 아까 이제 저한테 엔진이라고 두 번째는 그냥 개인적으로 형 얘기한 거 들으면서 느꼈던 게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잖아요. 뭐 엑셀이 됐던 뭐 캐드가 됐던 뭐뭐 캐드가 뭐 바이너리 바이너리 파일이죠. 열면은 원초적 예. 원초적 원초적 바이너리 네 근데 결국에는 그게가 스트링이라든지 어쨌든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바이너리니까 DWG를 갖고 와서 이 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맥스, 스케치업, 라이노에서도 DWG 파일을 열수 있잖아요. 그 말은 이제 어떻게 인코드하고 디코드하는 그런 게 이제 어, 이게 뭐라 얘기하지? 어쨌든 그렇게 디컴포즈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크립트를 이제 인하우스에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의 그러니까 엔드 유저 차원에서 할수 있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읽어 들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어떤 다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라인의 뭐, 지오메트리 이름에 따라서 레이어를 체크한다던가, 레이어들의 뭐, 라인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한번더 체크해서 바꿔준다던가, 아니면 거기서 뭐, 옵션을 줘가지고, 다른 식으로 한 번에 컴버트 시켜준다던가, 이런 식의 이렇게 랜덤하게 모델링을 했을 때 이것들을 한, 하나의 파이프란으로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사의 스탠다드로 딱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인하우스, 뭐, CAD 플러그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케치업 플러그인 네,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하면. 예를 들어 뭐 아까 진짜 갑자기 뭐어어테이션 음. 다는 거에 생각 얘기 나다가 생각난 게 있는데 예를, 음. 예를 음. 들어 에러베에서 있을 때도 그 전에 그때 이제 그 CIV Infrastructure 팀이랑 같이 이제 협업할 때인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CIV 3D라고 그것도 이제 오토데스크 프로덕인데 음. 얼핏 보면 되게 CAD처럼 보여요. 사실은 뭐 완전 CAD와 사실 다른 프로그램인데 인터페이스는 CAD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리습이나 이런 것들이 응. 돌아가 보니까 그 안에서 응.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캐드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그런 식의 만약에 뭐 만약에 뭐어노 테이션이다 그러면 리습에서그 인서션 포인트를 갖다 다스 트랙을 하고 응. 거기에 있는 텍스트 인포메이션을 다 뽑아 가지고 응. 그 당시엔 그걸 이제 CSV에다가 CSV 포맷으로 다 저장을 하고 응. 그 똑같은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레빗에서 다시 리제너리을할수 있죠 그러니까 응. 뭔가 익스포트가 될때 생기는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갖다가 부분적으로는 해결을 음. 찾아 나가요. 그래서 음. 이거를 갖다가 익스포임 포트가 안 되면 거기서 그게 제너레이타 하는 데 들어가는 인포메이션을 뽑아서 음. 여기다가 다시 뿌려주는 식으로 해서 위제너트타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고서 근데 만약에 캐드 얘기를 자꾸 물어보시고 지 왜냐면 전체적으로 제가 읽어봤을 때 캐드를 더 이상 안쓸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 식의 약간 느낌도 좀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렇게 찾으면 안될것 같아요 저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뭐 저도 이제 이런 일 하지만 믿는 거는 그걸 만약에 빔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CAD이기 때문에 안되고 뭐레비신이가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CAD에서 만약에 그 기존에 있는 회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CAD를 고수한다면 그분들의 그 분들의 그 CAD를 고수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단순하게 기존의 라이브러리가 많고 뭐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땜질하기 쉽고 뭐 이런 개념 이전에 뭔가가 되게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레빗에서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툴들이나 이런 게 굳이 필요하지 않게끔 느낄 만큼 잘 디벨롭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하게 CAD에서 레빗으로 옮겨가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뭐그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결국은 그건 캐드에서부터 찾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즘 캐드 레스에 관련된 질문은 뭐 사실 요즘엔 그런 질문 잘안 받는데, 과거엔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캐드로 하는 거랑 레스를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이런 얘기 많이 드는데 사실 그것도 되게 답변하기가 뭐 정답을 말씀만 드리기가 어려운 거는 어떤 건물을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또,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진짜 투카나고애플투 애플로 비교를 했을 때. 뭔가 건물을 음. 지키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얘네들은 풍부하고 얘네들은 허접하다 이렇다고 해서 풍부하니까 얘가 건물이 잘 지어진다? 이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허접한데 음. 예를 들어 이쪽 인더스트리에서 어떤 형태의 건물과 어떤 타입의 건물은 음. 이미 뭐 척하면 척이야 음. 그러면 사실은 되게 도면 정보를 허접하지만 뭐 완벽하게 이미 지어질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음. 아저씨들도 도면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아 음. 딱 보고선 어 이거고 이래버리는 건물, 그 도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무슨 디테일과 정보가 엄청 들어오고 있다 한들 그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도면이 엄청나게 정보가 많아. 근데 음. 이제, 현, 그 현실에서 어떤 건물, 을 뭐, 모르겠어요. 지오메트리가 됐든, 아니면 여러가지 뭐, 뭐, 형태, 뭐, 컨스트럭션 프로세스가 됐든, 그거에 따라서 얘는 되게 뭔가가 기존의 프로세스와 좀 달라. 그러면 오히려 얘는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자란 정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가, 정말 여기 우리 그 미국에 정말 그딱 아세다 짓는 그런 건물들을 짓는 회사야. 그러면 진짜 기존에 있는 라이브러리 캐드에다 뿌려가면서 건물 딱 하고 현장에서 아, 겉에 피니싱 이렇게 갈 거고 몇개 그냥 주석으로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현장에서 그 아저씨들 그냥 충분히 알고 음, 에스티메이트를 할 때도 그리고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걸 되게 프랙티컬한 거니까 회사 차원에서 굳이 레비스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척하면 척인 거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캐드는 안되고 레빗이 좋고 비빗이 안되고 캐드가 되고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는 좀 쉽게 답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또 뭐가 또 있었지 그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고민이 좀 되고 옛날 생각을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응.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뭐레빗이 좋냐 아키 캐드가 좋냐 이런 얘기도 엄청 많았고 전 사실 위에서부터 쭉 내두고 싶었는데 지금 형이 네. 여기랑 저기랑 왔다 갔다 해서가지고 아 그래 앞에 부분 사실은 <웃음> 스크립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구나. 네 그건 나중에요. 어, 지금 형이 네. 아, 아예 처음부터 빔 매니지먼트. 그래 아까 전에 말씀해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역할의 부분들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전담하는 팀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어떤 작업들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하는지. 이것도 지금 딱이 시점에 그냥 미국 회사들을 볼게요. 뭐 미국 회사들이 뭐 모르겠어요. 뭐 선진에 있고 막. 가장 프론티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 일단 첫 번째로 아, 그 말씀드릴 수 있고 왜냐면 되게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있었던 회사니까 그냥 좀 얘기를 하면 뭐 s m 이다 그러면 어, s m 이 이미 설계 쪽으로 어느 정도 다 셀을 다운돼가지고 모든 게다 착착착착 진행되고 뭐 흔히 말해서 빔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어가지고 정말 이제 빔의 어떤 영양분만 쪽쪽 빼먹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프로젝트 바이 다 프로젝트. 아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 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국은 이제 각가 어떤 떻게어 식으로 일하냐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SM 내부에서도 저도 보면은 뭐 저는 이제 시카고에 있었지만 뉴욕에 있는 친구랑 얘기 들어보면 시카고랑 뉴욕이랑 또 이거 하는 프로세스가또 달라요. 흔히 예를 들서 랩빗을 어떻게 쓰냐도 분위기가 다르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딱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순 없지만 방향성인 측면 이렇게 하고자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다들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전담팀이 따로 있어 가지고 따로 그거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엔지니어가 됐든, 아키텍가 됐든, 직접 그 사람들이 모델링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 다큐멘테이션이 됐든 근데 그거를 하는 거를 일단은 방향성을 두죠 대신에 이제 거기에 뭐 기술적인 문제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전히 그런 팀이 있기는 해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히나 엔지니어링 에서 지금 에럽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옛날식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과거에는 엔지니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드래프터가 있었어요. 네. 엔지니어가 이렇게 이렇게 인폼을 주면, 드래프터가 고대 그렸어. 물론, 아키텍은 달랐어요. 아키텍은 옛날에는 드래프터가 아키텍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키텍 회사에서는, 아키텍들이 직접 웹인 모델을 빌드업을 많이 해요. 음흠. 근데 엔지니어링 회사는, 그런 식의 것들이 여전히, 엔지니어는 진짜 블루빔이나 이런데 PDF에다가 말컷만 하고, 그거를 픽업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모델링을 했던 드래프팅을 하는 그런 팀이 또 따로 있어요. 인, 그러니까 있는 회사가 많아요, 현재. 그러니까 뭐 되게 좀 되게 올드 스타일이기도 한데, 음흠. 여전히 그런 팀이 있고, 그런 팀을 빔팀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그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현재는 그런 세계, 그런 뭐랄까, 뭐 과도기적인 측면이라고 봐요. 근데 대신에 방향성으로 보면은, 그런 그런 역할들이 당연히 합쳐져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도 뭐 그게 트레이닝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심지어는 직접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를 뭐랄까 직접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방향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점 점점 그런 식의 구분은 없어질 것 같고 전담팀이라는 게 있다기보다는 전담을 해가지고 뭔가를 할수 있는 영역이라는 걸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오토메이션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모르겠어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뭐 에드인이나 이런 부분들 을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간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뭐 따로 팀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뭔가를 그리는 사람과 디자인 하는 사람을 구분 짓는 건좀 옛날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질문에서 보면 이제 디자인이나 공간 계획 같은 것들 하시는지 아니면 아 그거는 네. 공사나 비용 관련된 네. 문제를 주로 다는 되게, 되게,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두 개를 같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앞에 부분의 공간 디자인이나, 예를 들어, 뭐, 지오메트리 옵토마이제이션이 이런 부분들은, 아키텍스 아이디에서, 그룹을 명칭 이런 걸 떠나가지고, 흔히 말하는 뭐 디지털 디자인에, 뭐, 빔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다, 뭐, 이렇게 부르면 저렇게 부르든 다 비슷하다고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SOM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서피싱이나 이런 것들 옵토마이제이션 할 때, 당연히 지오메트리 다루니까 디자인을 할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 의도대로 내가 관점에 봤을 때 디자인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디자인 부분 하죠. 그리고 공간 디자인이라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 그걸 뭐 어떤 룸 계획이나 또 플래닝의 계획 개념으로 보면 이제 거기에도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뭐 어널리시스 베이스가 됐든, 요즘에 특히나 친환경 같은 거, 친환경 얘기 많이 나오면서 응. 에너지 어널리시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응. 것들을 만약에 정말 연동을 해가지고 그거에 되게 최적화된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게 만약에 이번 어떤 프로젝트 디자인의 어떤 방향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디자인에 참여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 나오고, 당연히 이제 디자인, 뭐그 어떤 응. 그르겠어더 전문적인 그런 디자인에 대한 식견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이 협업을 하지만 음. 실질적으로 그런 디자인 할때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런 디자인 입장에서도 커뮤트를 예를 들어 그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여기는 이러이러한 것들 여기다 놔두니 뭐 그런거죠. 뭐, 뭐 예를 들어 집이다 그러면 뭐 거실을 뭐 되게 그런 거 아니에요. 호텔 같은 거 예를 들어 레이아웃 같은 거할때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어디다가 어떤 유닛을 어떻게 말 그대로 뭐 했을 때 가장 이 그, 우리가 원하는 그몇 개의 키, 그러니까 호텔의 키라고 하면 이제 객실수인데, 그 객실수를 채울 수 있고, 예를 들어 가장 뷰가 좋은 데다가 정말 음. 제일 좋은, 뭐, 예를 들어 스윗 룸을 넣는다던가, 그럼 뷰 음. 어널러시스랑 그 다음에 건물 지모, 지오메트리가 붙여, 다시 연계가 돼야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로케이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음. 뭔가 그런 식의 것들을 갖다가 만약에 아이디얼리 파라메트릭하게 뭔가 컨셉이 잡히면, 당연히 그거를 이제 디자인하고 뭔가 운용하는, 뭐 예를 들어 뭐, 디지털, 모르겠어요. 뭐라고 불러,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음.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디자인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만약에 관심, 지금 사가 모르겠어요. 그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뭐몇년 차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컴퓨테셔널이나 이뭐 이런 식의 디자인으로 자기가 조금 더 디자인 사이드, 아키텍 사이드를 해보고 싶다. 아, 그러면 지금 사실은 거의 웬만한 설계 사무소가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을, 툴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으로서 뚜렷한 자, 정말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지만 디자인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툴을 배워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가 있고 내 나는 이미 툴은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런 디자인 클로들을 계속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물론 뭐 뭐가 더 맞는지 뭐가 더 누가 더낫는지 모르지만 음음. 내가 어떤 식의 툴 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런 디자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자 했을 때 음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의 색깔은 더 확실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음. 사실 진짜 솔직한 얘기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디자인에서 거꾸로 툴을 배운 사람들 경우에는 뭐 그렇게 내가 뭐 단언하지 못하지만 내가 본 경험에서는 이 디자인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어널리시스를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디자인 초반에 어널리시스라는게 어차피 그컨텐션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 디자인을 팔아먹기 위한 어떤 어널레시스 음. 그런 다이어그램들을 만들었는데 저도 그런 거 엄청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진짜 나는 뭐 정말 효율적인 집을 지어야 되고 정말 내가 컨스트럭션 뭐 이런 것들 오히려 오리엔트 되어 있는 디자인을 원해 그러면 사실은 이쪽에서 만약에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한 가능성들을 차용을 한다면 음.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인 게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음. 왜냐면 더 현실적인 디자인 나올 수도 있고 첫후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 속된 말로 팔아먹고 나면 결국은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가 뒤따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얘기 그거를 기반으로 시작을 하니까 더 좋은 디자이너가 될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를 할수 있고 할수 없고 그 역할을 참여를 하고 안 하고 빅매니저 여기서 말씀 드리고 다시 처음으로 나와서 말이 그려지는데 그런 역할들을 둘다 약간 하기가 약간만 쓸데요 둘다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를 둘다 하는 회사가 한 그룹 안에 있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음. 왜냐면 앞에 말씀드린 거는 상당 부분 정말 아키텍 디자이너의 포션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뭐 아키텍 입장에서 QAQC하고 감리하고 뭐 여러가지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이제 뭐랄까 그냥 공사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음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식으로 QC를 하는 정도지 그걸 갖고선 정말 현장에서 그것들을 데이터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다 경험을 하면 제일 베스트죠. 뭐, 디자인 빌더가 될수 있는 완벽한 역량이 갖춰지는 거죠. 이런 툴과 함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왜냐면 저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위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게 한 회사에서 이루그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앞으로는 이게 점점, 점점 이렇게 가까워 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봐요. 길을 잃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웃음> 그래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말씀드리자면 디자인 공간 계획과 공사 비용 관련된 문제를 음흠. 같이 하기는 많이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회사 사이즈가 작면 소식 가능해요. 근데 음. 이제 회사 사이즈가 커질수록 역할이 많이 나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 을 최대한 경험을 하려고 했고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사실 지금은 후자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부분도 있죠.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여기 빅 매니저 역할 보고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네 근데 뭐 회사 차원에서 본인이 음.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회사에다 어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s m 있을 때 회사가 정확하게 그 영역에 대한 그 이해도가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얘네들을 갖고 어디까지 어떻게 쓸수 있을지 초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디자인을 팔아먹기 위한 어떤 그런 음. 쪽의 일을 많이 했다면 이게 음. 추후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디지털 툴들이 말 그대로 이제 CA 단계에서 쓸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 매니지먼트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들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또 활용을 했었거든요 CA가 뭐예요? 그게 construction administration,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이제 공사가 잘 관리도 가고 네. 있는지를 네. 감독하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아, 예, 예. 네.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에서 이제, 예, 말 그대로 이제 시공이 잘 되고 있는지를. 음. 예, 그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툴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기존의 프로세스를 조금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어떤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이, 이해하고 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항상 좀, 그게 뭐랄까 나를 좀 팔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거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회사와 관련된 뭐 얘기들이 쭉 있는데 음흠, 음흠. 뭐 래빗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들 캐드 관련된 것들 음흠. 그리고 빔을 어, 새로 시작하는 회사에서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면 패밀리나 그 다음에 또파라미터 관리 음흠. 뭐 이런 부분 나오는데 결국은 제가 이해한 거는 아마 회사의 일종의 그 레빗 스탠다드를 어떤 식으로 구축해 가는 과정이 제일 좋을까에 또 추가로 그런 스탠다드를 실제 프로젝트에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제일 좋을까요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다면 그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으흠. 근데 회사의 그 스탠다드를 구축해 가는 거는 CAD를 c a 스탠다드를 구축해 왔던 거와 뭐 크게 다르진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 보는 게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패밀리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 그 그러니까 저도 기억에 보면은 SM도 그렇고 여러 에서도 그렇고 항상 회사 인트라에는 그런 식의 그 아카이브 폴더나 라이브러리 폴더들 이 항상 있잖아요. 그뭐 래빗에 들어오 예전에 처음에 어, 지금도 그래요 항상 라이브러리 구축은 항상 큰키워드예요 항상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되고 그 라이브러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들만 올려가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어 지금 에럽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이거에 관련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지만 기존에 있는 그 패밀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과거에는 각각의 오피스가 자기네들 심지어는 오피스도 아니었을 거예요 시작은 아마 각각 팀일 수도 있어요 음. 거기서 이제 패밀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일종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갔을 거예요 그게 좀더 여러 가지 활용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검증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게 잘 쓰이는 건가 그리고 활용을 통해서 이게 뭐 회사 차원이 되고 지금은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예 그 월드와이드 전사적으로 돼가지고 모든 패밀리랑 모든 여러 가지 그 관련된 템플릿은 다 서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절대 자기가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 쓰지 말고 무조건 라이브러리는 말 그대로 그 서버에 그 서칭 엔진이 따로 있거든요 그 음. 에러 전용에 그럼그 서칭 엔진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거를 써라 왜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를 되게 전체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전, 전사적으로 그거를 퀄러티를 향상시키려면 모든 사람이 같은 곳에서 작업을 같은 어떤 리소스를 갖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여전히 사실은 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는 라게 이게 되게 아이디어하게 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패밀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하면 으흠. 와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뭐 캐드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큼 레빗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 그 속된 말로 이제 땜질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웃음> 땜질한 편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이게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뭐 굳이 여기서 프리미터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 방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회사에서 패밀리 여러가지 만들지만 만약에 여기 Shared Parameter는, parameter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존에 그것도 다 템플릿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식의 프로젝트이냐 뭐 예를 들어 뭐 빌딩 타입이나 아니면 이제 그 프로젝트 어디까지 갈 프로젝트이냐 뭐 SD냐, DD냐, CD냐, 그 이후냐 그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파라미터 세그룹을 다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쉴드 파라미터가 딱그그 파일별로 해가지고 이거는 뭐뭐뭐 뭐, 뭐, 뭐 예를 들어 뭐, 뭐 건물도 여러 가지 죽는 거 있잖아요. 그에 따라 다 따로 따로 만들고 우리가 예를 들어 어느 정도까지 음. 말끄는 죄송한데 네. 아까 S D D D C D 그게 뭐예요? 스키메 디자인 뭐 디자인별로 뭐든 컨스트럭션 나토테이션하면서 순서가 어떻게 돼? 그게 한국 표현을 보라고지 디자인 S D가 디자인 설계 뭐라고 하지? 뭐 모르겠어요. 무슨 컨셉, 무슨 이런. 무슨 설계 네, 무슨 네. 설계가 네. 있던데, 네. 그게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은 CD 다시 CD 일 수도 있겠다. 컨셉 디자인.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키텍 이 만약에 아니, 받으면, 원래 형이 얘기해 주시는 걸쭉 가는데 네. 그 단어 형이 썼잖아요. 모를까봐 네. 그거만 살짝 설명해줘 바로 말씀해 주시면 아, 될 뭐, 것 같아요. 뭐, 네. 예, 뭐 되게 그 아키텍 프로세스에서는 우리가 크게 아키텍 회사에서는 네 가지로 보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D가 있고 그 컨셉 디자인, 그 다음에 이제 SD 스키메틱 디자인, 그다음에 DD 디자인드 벨로먼. 그 다음에 cd 또다시 cd 가 나오는데 얘는 이제 construction documentation 그래서 그래 가지고 처음은 이제 정말 디자인이에요 그래 가지고 여러가지 뭐말 그대로 조닝이나 뭐 아니면 법규 뭐 이런 기본적인 것도 체크해 가지고 이제 디자인의 어떤 의도를 보여주는 식의 개념이라고 보면 근데 대신 에 여기서 이제 웬만한 뭐 뭐랄까요 뭐뭐 뭐 모르겠어요 기존에 필요한 그런 음. 것들은 다 들어가긴 해요 대신에 이제 어떤 디테일이나 아니면 머티리얼이나 뭐 이런 부분 들어가지 않아요 상당 부분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디자인 오리엔티드라고 보면 되고 <웃음> 그 다음에 이제 SD가 시작되면은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더 디벨롭을 하죠 뭐 여러가지 뭐 플로우 플랜도 예를들어 SD에서는 뭐 그냥 싱글 선으로 걸렸던 거를 이제 SD에서는 SD, 아, 그렇게 막 정말 공간 구획만 했던 거를 이제 s d 오면 뭐 여러가지 그런 월 타입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뭐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뭐 내력벽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구분는 여러가지 것들이 들어가고 <웃음> 근데 DD가 들어가면 그거보다 이제 스케일이 더 정말 이제 디테일 스케일로 들어가서 음. 뭐 웬만한 것들은다 이렇게 웬만한 거라고 말하는 거는 DD는 약간 전체 공사비를 갖다가 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만들어 줘야 돼요. 음. 그걸 그러니까 필요한 여러 가지 디테일이나 머티리얼이나 뭐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고. 음. CD는 말 그대로 컨스트럭션 다큐먼트니까 정말 그 컨스트럭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뭐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막샵 드로잉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정말 그거는 더 정말 디테일들 막막그 뭐 멀리언의, 멀리언의 디테일. 디테일 이런 거 들어간 건 아니지만 기존에 어느정도 그것들을 파, 그 만들기 이전에 필요한 정보들은 다 담아줘야 돼요 음. 그게 이제 cd가 되고 음. 그 다음에 넘어가지고 이제 아키텍 사이드에서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샵 드로잉 되고 뭐 패브리케이션 되고 시공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공이 되는 거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 우리가 흔히 ca라고 하죠 음. 네. 말씀해주세요 네 계속. 어디까지 얘기해 네, 뭐 얘기다 <웃음> 얘기하죠 하여튼 그래서 그, 그런 파라멘터들은 그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놨어요 그래서 템플릿이 있어가지고 SD 단계, DD 단계, CD 단계, 그리고 뭐 프로젝트, 무슨 병원 프로젝트냐, 아니면 음. 뭐 스테디움이냐, 공항이냐, 음.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기존에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가성 가장 활용 빈도수가 높았던 것들을 다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음. 그걸, 그걸 갖고 이제 쉐어드 프라임이라서 그런 파일들을 다 만들어 놨죠. 초반에는 그래가지고 일단, 일단은 그걸 갖고 시작을 하고, 이제 가면서 내가 필요한 파라멘터가 더 있을 테고,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어, 조율해 가고, 그렇게, 그래, 그런 식으로 최대한 어떤 그런 파라멘터를 획기라 할,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뭐랄까, 매니지먼트에 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내가 어떤 인포메이션이 필요하거나 했을 때그 인포메이션을 어떠,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알려면 어떤 인포메이션에서는 내가 모르, 모르겠어 내가 정말 그 프로젝트를 다 하지 못해도 내가 무슨 이름으로 최소한 얘를 필터를 해가지고 찾아야 될지는 알아야 될 거에요. 아 그러니까 그 필터 그리고 프라멘터 안에 어떤 어떠,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해 또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 끊겼잖아요. 전, 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아, 어디?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 그래서 막 다시 얘기하면, 막 보면, 그 부분, 그드 프레임이라는 부분 다시 얘기를 하면, 네.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해주세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정말 그 용도에 맞게 그런 것들을 다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뭐 프로그램 따라 뭐, 뭐 아까 다또 얘기하면, 이게 무슨 스테이리 프로젝이냐, 에어폴 프로젝이냐, 아니면 오피스 네. 프로젝이냐에 따라서 다 그걸 따로 따로 만들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네.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거를 뭐 굳이 말하면 데이터를 다 모아 가지고 그 중에 빈도수가 높은 것 별로 상위별로 이렇게 소트를 해 가지고 만든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나중에 데이터를 뽑았을 때또 그런 하나의 어떤 그 가이드가 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항상 추가를 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뭐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신고 그뭐 있다고 하면 저는 항상 거기에 그걸 넣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것 예를 들어 예전에까 랄까요 디지털 프로젝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선 만약에 그런 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그런 데이터 그걸 하면 그 프로그램의 특성상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종속관계?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오브젝트가 B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을 그리려면 중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레디어스가 있어야 되고 이건 뭐 일종의 프라미터구나 하여튼 뭐가 됐든 지오메트리적으로 서로 컨스트레이나하는 그런 연관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얘가 바뀌면 얘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이 디지털 프로젝트나,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프로젝트를 많이 썼 많이 쓰는 이유는 그런 게 항상 클리어 하니까. 근데, 웹빗이나 이럴 경우나, 뭐 라이너도 마찬가지지만, 지오메트리 상에서 모델 자체가 이렇게 컨스트레인하게 묶여있는 경우가 어려워요. 뭐할 수도 있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음. 경우는 얘와 얘가 오버레이 됐다고, 음. 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얘가 얘를 뭐르그어 얘가 얘를 바치고 있는데 얘가 얘로 떨어졌다고 얘가 떨어져 주진 않거든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그냥 모델 자체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에 대한 연계성이 없어요 레빗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 복잡해지고 할수록 내가 이거에 대한 연골거리 자꾸 잃어버리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서로 얘가 움직이면 얘가 움직여줘야 되던가 아니면 얘가 얘에 따라서 얘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저는 항상 가능하면 그 인포메이션을 그 안에다 남기려고 해요. 이 정보는 사실은 어디도 쓰이진 않겠죠. 왜냐면 그걸 누군가 알 필요도 없지만. 대신에 내가 매니징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가 바뀌면 뭐가 바뀔지. MEP나 이런 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MEP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 뭐 여기서 디퓨저를 바꾸면 여러 가지 뭐 파이프가 연결되고 조금 더더 더 이제 파라메틱한 모델이긴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 이제, 음. 이거 이제, 그러지 못한 엘리먼트를 대상으로 했을 때, 거기다가 어떤 식으로든 그게 모르겠어요. 뭐, 뭐, 우선순위, 뭐, 단순하게 뭐, 1, 2, 3, 4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그, 오브젝트의 이름 안에, 음. 이름 안에, 태그 좀, 이름 안에 항상 그시스템되 있는 그 네이밍 컨벤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뭐, A, A라는, 프로, A라는 오브젝트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어디 떤어 소속된, 뭐 이게 미케니컬이냐, 마케팅이냐 일렉트리컬이냐 해당하는 게 처음에 들어갈 테고 응. 그 다음에 이게 어느 로케이션에 들어가는지, 빌딩 1인지 빌딩 2인지 그게 응. 들어갈 테고 뭐 거기 어떤 레벨인지 응. 그런 식으로 계속 그 빌딩 정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응.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 뭐 얘는 뭐 거기서 쭉쭉 나가다 보면 뭐, 뭐 예를 들어 인클로저야, 인클로저의 글래스야, 글래스 다음에 멀리 어냐 응. 그럼 이걸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하고 그, 그거에 대한 서로간의 그 아이디 정보가 계속 그 안에 이렇게 축적되어서 보다 보면 내가 얘를 보면 얘가 음. 어느 그룹 안에 들어서 어떤 것들이 당결되어 있는지를 대충 따져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바꿔 말하면 은 내가 지오메트적적으로 당장 바꾸진 않더라도 내가 대시보드에서 얘가,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최소한 어느 지역까지 이게 그 영향을 미치는지를 바로 음. 뽑아볼 수가 있어요 레빗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음. 내가 얘를 움직임으로써 얘와 연결되어 있는 어디까지가 과연 영향을 받는지 DP나 이런 데서는 바로바로 바로 표시를 해주는, 그, 말 그대로 뭐 빨갛게 변한다던가, 이게 음. 다 연결하게 보여주는데, 웹잇에서는 그게 잘안 되기 때문에, 음. 그니까, 러안 되는, 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되는 음. 부분도 있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걸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음. 근데 그런 파라미터들을 하나 집어넣게돼요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파라미터를 따로 집어넣어도 되고, 근데 가장 효율적인 거는 제가 믿는 거는, 그 안에 서브 프로퍼티를 엄청나게 만들어봤자 음. 나중에 몇 번의 그컨버뭐 예를 들어 트랜슬레이션을 하든 포맷을 음. 바꿔버리면 이게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가장 기본은 네이밍, 딱 음. UID를 만드는 거, 음. UID 안에 그런 정보가 들어가는 거. 음. 예를 들어 레빗을 갖다가 라이너도 마찬가지 라이너에서 만약에 캐드로 바꿨어, 그럼 라이너는 오브젝트별로 내가 아이디 아이을수 있잖아요. 근데 캐드는 그 기, 기본적인 거에서는 그 정보가 날아가 버리거요 근데 요즘엔 또 뭐라고 하더라? 뭐또 있긴 해. 플러그인처럼 돼가지고 그 예를 들어 그 오브색 정보를 메타 정보로 넣을 수는 있긴 해. 근데 뭔가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봤을 때는 UID를 잘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또딴얘기딴 얘기로 딴 넘어가 버렸네. 잠깐만 보자.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네. 파라미터 관련돼 가지고는 뭐 정도는 뭐잘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항상 이렇게 예, 동일하게 쓸수 있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뭐 패밀리를 LOD 단계로 제작을 하는지 이거는 뭐 그렇죠 패밀리 당연히 LOD 단계로 제작을 하되 그 다음에 LOD 단계에서 뭐 그거를 전혀 가능하면은 뭐 같은 패밀리다 그러면 에, 에, 그 LOD 그 레벨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패밀리를 여러 개 만들다기보다는 그게 서로 간에 이렇게 마치 그 뭔가 예. LOD가 뭐예요?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레벨업 디, 예전에 레벨업 디테일이 될 수도 있고, 레벨브 디벨러먼이 될 수도 있지만, 음. 어떤 패밀리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아마 초반에, 아까, 다시, 아까 뭐, SD, CD, 음. 뭐 컨셉 디자인이나 스케믹 디자인 단계 나왔대. 그때는 되게 라이드웨이트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껍데기만 있는 만약에 패밀리를 만약에 음. 사용을 한다면, 음. 이게 진행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제 더 많은 디테일과 정보가 들어가는 패밀리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여기서 예를 갖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옮겨올 것이냐. 그걸뭐 얘를 쓰다가 얘를 똑같이 바꿔버릴 수도 있겠지만 음. 다 가장 베스트는 아까 방금 전인 것처럼 똑같은 UID 정보를 갖다가 연이어 오면서 끌고 음. 오는 거죠 왜냐면 어느 순간에 어떤 패밀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타이밍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이건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뭐 모든 예를 들어 그 모델이 디벨롭 함에 있어서 모든 모델이 다 동일한 레벨로 디테일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뭐 처음에 썼던 예전 예전 그 l o d 수준의 레벨에서도 크게 문제 없이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구성, 구성 구성 단위에 따라서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그냥 플러그인 만들어서 팔아도 되겠다. 어떤 어떤 플러그인? 아니, 지금 형 얘기할 때마다 저는 계속 플러그인을 만들고 아, 있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여기 <웃음> 그 예를 들어 쉐이드 <웃음> 피라미터 <웃음> 네. 같은 경우가 아, 이런 그렇고. 것들은 아니 플러그인처럼 써요? 지금 회사에서도 봐서도 그 네. 뭐야 이제 그 UUID, UUID요, GUID요, 뭐라고 불러요? GUID죠. 예. 그러니까 음. ID도 있고, Global, 네, 그러니까 유니버설 유니카 아이디도 있고 글로벌 유니카 아이디인가 이런데 또. 뭐, 뭐 그쵸. 그렇죠. 네. GUID는 이제 레빗 GUID고 우리가 그냥 말하는 u i d 는 그러니까 이게 오브젝트 네임이다고 하면 네. u i d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음. 그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그 패밀리랑 같이 가져와서 예를 들면 업그 LOD를 LOD에 맞춰가지고 걔네들 리프레이스 시켜준다던가 뭐 이런 식이었다. 아 그거지 그. 있어요 다. 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전 예를 들어 그 게리 건물 같은 경우 지, 지난번 회사에서 한다고 하면 다 아, 오토메이션이 되니까 그렇죠. s 응. u r f 에 s 페이스하나에 서페이스 UID가 맞으면 그 예를 들어 웹 r 서 컨버전한다고 하면 그, DP 모델에는 정말 싱글 s u r f a 밖에 없어요. 응. 그런데 이미 UID가 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되고 뭐 그안그 아, 안에 응. 패밀리 i 예를 들어 만들 그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오메트 정보가 들어 있어. 그럼 그건 그냥 파퓰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예전에 s m e 에 했을 때 프로젝트 하나를 할때 빌딩이 예를 들어 100, 100층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다 디테일하게 만들면 이거는 뭐할 수가 없어 뭐 요즘엔 할수 있지 그, 그때는 할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 사양도 문제고 이거 한번 업데이트하고 누군가가 싱크 눌러놓으면 나머지가 다 놀고 있어야 돼뭐 이래 버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던 게 그러면 도면이 나가는 게 모든 층, 예를 들어 100층이라고 100개의 도면이 안, 안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 t y p i c a 나가고 a t y p i 나가고 그러면 내가 도면이 나가는 층만 디테일하면 되잖아요 음흠. 그리고 나머지는 컨테이너만 있으면 되고 내가 기존에 그 예를 들어 뭐 플로어 플랜이 나간다고 했을 때도 거기에 이제 스케일이 있으니까 음흠. 그 도면 스케일에 맞는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는 그 디테일만 있으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딱 얘기한 것처럼 컨테이너가 있고 만약에 몇 층은 내가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돼 도면 많이 음. 크리에이션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개만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고 네. 패밀리 속에 패밀리 이거는 아까 나중에 아마 남주씨가 앞에 그 스크립트 부분도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패밀리 속에 패밀리가 됐든 패밀리 그 안에 또 패밀리가 됐든 작은 단위로 그거를 모듈화 시키는 거는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음. 하나의 덩어리를 큰게 만드는 것보다는 작은 걸로 나가는 거 갈수록 이제 활용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데이터 매니지먼이나 데이터 익스트럭션을 할 때도 훨씬 음. 더 유용하게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음. 아까 말한 것처럼 LOD 얘기했을 때 음. 앞에는 껍데기만 있는데 예를 들어 뒤에는 되게 뭔가가 디테일이 많아 음.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첫 번째 껍데기 패밀리 안에 디테일 패밀리들을 계속 디벨롭 하는 방법으로 가, 가게 되면, 으흠. 사실은 그냥 모델이 계속 디벨롭 되는 거지, 패밀리가 리플레이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예, 또 CAD 지금 뒤, 앞에 얘기, 앞에 얘기가 다뒤니기 나왔는데, 여기 캐드 익스포트 관련돼가지고 으흠. 솔직하게 저는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응. 저도 솔직히 이런, 이쪽, 이, 그 c a d 이런 쪽에, 그러니까 뭔가 그, 그,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회사에서 지금, 저희 회사 구성을 말하면, 아까 앞에 어떻게 보면 앞, 앞부분과 비슷한데, 엔지니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뭐 구조가 있고, 스트럭처가 있고, 뭐 미케니컬 있고, 일렉트릭 있으면 엔지니어들 그 그룹 안에 빔 관련된 팀이 또 따로 있어요. 걔네들 그 친구들은 프로덕션 관련된 뭐 모델링이 됐든 아니면 뭐 그게 드로잉을 만드는 거가 됐든 곳곳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팀들이 따로 있어요. 그 안에. 음. 그리고 저, 제가 속해 있는 팀은 매니지먼 팀이라서 그거보다 약간 하나 오버월로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나 그것들을 만들어진 세팅들이 좀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이 우리가 처음에 세팅해놓은 예를 들어 그게 뭐 BEP가 됐든 여러 가지에서 지금 우리가 계획해놓은 그대로 가고 있는지를 오버홀리 감독을 하고 그거에 대한 QC를 해요 그러니까 음. 뭐 정말 뭐 다, 정말 단순하게 이런 것 간단한 것들은 그런 것도 있죠 시들이 있으면 거기에 지금 뭐뷰 템플릿이 들어갈 텐데 그, 쉐, 넘, 이름이랑 그, 뷰 템플릿이 제대로 매칭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되게 쉽게 간단하게, 뭐 CSV 파일에다가 쭉 해놓고서, 연동해놓고서, 충분히 음. 확인할 수 있지. 뭐, 간순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음. 그, 디테일적으로 안에서 뭐, 나중에 이제, 클래시가 나는 부분들이, 클래시가 나지 않게끔 모델링 하게 되는 그런, 그런 리소스도 제공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빔, 만약에 CAD 익스포트, 뭐, 이런 것들은, 오버홀이 만약에 뭐 오토메이션이나 스크립트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만약에 그거에 대한 뭐 도면이 나왔는데 여기서 라인이 뭐뭐점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실선으로 나갔다 이걸 QEC 하는 거는 그쪽 팀에서 알아서요 해 그쪽 팀 엔지니어들이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또 퀘스션에서 c a 변환하는 거를 캐드 API로 글쎄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네. 뭐 이게 가능하면 제일 좋은데 얼마만큼의 그 기회 비용을 써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을 낼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긴 해요. 이게 이게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남준 씨가 대답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 타겟 타겟되어 있는 문제들,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풀수 있을 풀수풀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걸다 유니버설하게 풀려면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좀... 굳이 제가 그냥 굳이 네.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 대답을 해드리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API를 알고 있으면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걸 오토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죠 왜냐면 일단 API를 안다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CAD에서 쓰는 데이터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데이터를 프로세스 할수 있는 그 CAD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API들, 펑션들 있잖아요 명령어들 얘네들 두 개를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제 아까 시찬이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프가 다 이렇게 돌아서 내려갔어요. 예를 들면. 그럼 여기, 지금 이게, 이게 돌아서 내려간 것들은 지금 우리 화면에 보고 인간이 느끼는 거고, 결국에는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들이 연결돼 있고, 직선이다? 아니면 여기는 여기까지 커브다? 그럼 커브를 디파인하는 어떤 수학적 공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사실 다 디컴포즈가 가능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슬라이스를 해갖고, 뭐, 벡터를 어떻게 뭐, 해가지고, 뭐, 바꿔서 프로젝션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가능하죠. 어떻게 보면은, 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 다시 그 예로, 이 파이퍼에 간다. 파이퍼에 돌아가는 그몇 개의 벡터만 갖고 있어도 사실 API를 몰라도 가능하긴 해요. 예.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API라든지, 지오메트리를 컴퓨터하는 것들을 다 이제 빌드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 되게 하, 이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만약에 그 지오메트리면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더 클리어할 수도 있어요. 음흠. 왜냐면 되게 로직이 확실하니까. 음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를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아, 어떤 거는 나왔는데 어떤 건안 나와 이런 거 음. 많거든요. 2 D에서 음. 예를 들어 특히다 레빗을 익스포트했을 경우에. 음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고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그저 한창 그 3D 쪽 했을 때 박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원뿔을 그려요. 이게 박스가 이렇게 정사각형의 박스가 있고 그다음에 박스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길 중심으로 해갖고 여기 여기 콘이 있어 콘 콘이니까 서클 되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거 분리하면 안 돼요 다 깨졌었어요 그치. 어떻게 분리하냐면0 1 m m 를살짝 없애시켜요 그냥안 깨져요 또 멀리서 보면 안,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오메트리 프라블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물론 이제 하다 보면 항상 그 엣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근데 그 이유가 왜 엣지 케이스가 나오는지 아니면 우리가 풀수 있겠지만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복잡한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이게... 하니까 자꾸 옛날 생각 나는데,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어, 뭐 3D가 웨이시다 그러면 결국 이제 3D 개념에 뭐, 지오메트리 컷 하든 뭐라든 나오는데 그게 잘안 나와. 그러면은, 예를 들어 3D가, 그 그러니까 패밀리 자체 안에 2D 패밀리를 넣어가지고, 사실은 뭐, 말 그대로 도면에서 나오는 거는 3D가 뭐든 상관없이, 이, 결국 인서션 포인트 내지는, 뭐, 예를 들어, 어디다 놓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2D 상, 2D와 3D를 따로 가는, 따로 가게 만든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2D는 2D 오리엔티드 돼 가니까, 훨씬 더 클리어하게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메이크업 할수 있는 게 있어서, 네. 저는 근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봤을 때,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시간이 흐를수록, 아, 그죠 이게 문제 자동으로 솔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이거 엄청 시간 많이 들어가고, 경우의 수를 음. 따지고 하면 엄청 속된 말로 노동시간. 네. 그러니까 저도 건데 예를 들면은 렌더링 쪽 한참, 렌더링 쪽 일을 했을 때, 막 진짜 그 오타쿠들은, 저도 그랬지만, 그 옵션 0.001에 바꿔가지고서, 날밤 새 가면서 렌더링 걸고 이러거든요. 바꿔가면서 테스트하고. 근데, 참...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도 그걸 한몇 달, 몇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아, 이게 또 그래도 이게 게 어차피 또, 시간이 네. 지나면 좋은 렌더링 엔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들의 노력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 되어서 저는 약간 어떤 의미로 보면은 좀더 인간이 할수 있는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사실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또참 어려운 얘기는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사람들이 레빗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대표적인 예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지는 음.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막 3D, 2D를 분리를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한다던가뭐뭐 네. 뭐 그런 식으로 막 편법도 쓰기도 하고. 근데 옛날보다 되게 많이 좋아진 거잖아. 레빗이. 좋아졌는데 좋아졌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빗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회사가 레빗과 캐드를 그러니까 컨버전하는 거에 대한 그 스탠다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 그걸 XML로 포맷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걸 이걸로 서로 변환되는 뭔가 이렇게 선 연결고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것들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 가지고 음, 음. 그거에서 미싱된 데이터들이 지 맘대로 제너되던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관리가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되게 좀 뭐랄까 전반적인 그런 좀 그리고 제가 오토데스크를 이렇게 보면 느끼는 게 이제 얘네들이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웃음> 버그를 알면서도 늘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웃음> 네, 일단은, 일단은 왜냐면 회사가 있으니까, 일단은, 피처 끝내고, 사실 디벨로퍼들이 다 알아요. 어떤 버가 있는지. 어쨌든 뭐,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 <웃음> 네, 그래서 이거는 참 되게, 어떻게 보면 질문하시는 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가장 답을 어르,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음. 아마, 아마 본인도 되게 그런 식의 요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쓰고 계실 거예요. 안 되면은, 정말 이거를뭐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메빗으로 끌고 나, 그러니까 라이너로 끌고 나가지고 가 라이너에서 또 잘라가지고 라이너 라인을 또 갖고 들어오는데 거기 에 익스포트할 때 보면 캐디스포트할 때 옵션이 있거든요. 그럼 뭐 어느 톨로스 이하라고 하면 아크로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편법을 써가지고 다시 갖고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심지어는 그 편법을 갖다 오토메이션으로 바꿔가지고 그거 나갔다 들어오고 작업하는 것들을 그냥 정말 하나의 그냥 루핑돼 있는 그냥 스크립트 서클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랩이시 멀도록 뭐 캐드 된다고면 이게 랩에서서 캐드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랩이에서 라이너로 갔다 라이너에서 다시 캐드로 들어오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도 방법이 많아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정답을 들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가고